이프 아니야. <웃음> 미니 콘서트가 벌써 끝길래 <웃음> 내가 우리 이프 이거 보려고 어? 아픈데도 내가 운동 빡 하고 예뻐 보이려고 막 어깨 막 이렇게 운동 막 하고 막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또 어, 노래 잘하려고 랩 잘하려고 내가 이거 막 어? 하고 내가 어, 또좀잘 출려고 맨날 땀 뻘뻘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 생각하면 삼일 밤을 모잖아요. 잘했어? 나 되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좀. 오늘 샵에 가가지고 예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어? 얘기했는데 잘했다면 다행이고 잘했어 얼마큼? <웃음> 오너 진짜 잘했나 보다 <웃음> 우리 이프랑 하는 이 시간이 너무 항상 빨리 가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진지 어찢어 보여 검고 친거 보여 여기 어 그거 보이나? 하여튼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항상 시간이란 이꿈이 응? 음? 참 야속해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제 곧 집에 돌아갈 거잖아 근데 나는 할 일이 남았어 뭐냐면 나 이프 꿈꿀 고 와. 이프랑 같이 꿈에서 만났고 와. 그래가지고 데이트할 거 와. 영화 볼 거야 영화 먹고 아 영화 보고 팝콘 먹을 거야 팝콘 보고 뭐래 내가 뭐래니 그니까 이프도 그치? 뭐할줄 알겠지? 지안이 꿈꿀 고 와. 지안이 꿈꿔서 지안이 꿈에서 만났고 와. 그 다음에 같이 데이트할 거 와. 그 다음에 팝콘도 보고, 영화도 먹고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딱 꿈에서 만나.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헤어지면 아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따 꿈에서 만나고, 내가 많이 사랑해. 이뻐, 안녕! 아기야 오늘 어땠어? 너무너무 즐거웠지? 나 우리 아기 얼굴 옆에서 보면서 막 설레서 죽는 줄 알았잖아. 오늘 어떻게 자지? 하, 큰일 났네. 자꾸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우리 시간 되면 은또 보자.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 안녕, 사랑해. 왜 우리 벌써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나 정말 아쉬워. 어? 우리 꼭 헤어져야 되는 거야? 응? 헤어져야 돼?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가지마. 응? 난 진짜 자기랑 헤어지는 거 싫단 말이야. 싫어. 싫어. 태호 이시 싫어. 난 내가 너무 싫어. 나왜 이러는 거야. 아파트 부셔버리고 싶어? 부셔버리고 싶어? <웃음> 근데 아쉽지만 우리 또볼 거잖아 그치? 볼 거지? 빨리 약속해 응? 약속? 약속? 알겠어 그러면 자기 오늘 어 약속해줘 음... 내 꿈에 나타나주라 나도 자기 꿈에 나타날게 내꿈 어때? 좋지? 그러면 자기야 다음에 보자 안녕 사랑해 안녕 우리 예쁜이들 오늘 이렇게 공연 와줘서 너무 고맙고 하, 정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1월 달에 두 번이나 만났는데 난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우리 나의 반쪽들 이렇게 계속 보니까 너무 좋아 이푸들은 좋았나 오늘? 좋았을 거라고 믿어 나는 우리 푸쁜이들 사랑하고 어.. 앞으로도 정말 내가 오래오래 이푸들을 위해서 노래할테니까 앞으로도 나 그리고 우리 임팩트 많이 사랑해줘 사랑해 자기야 나 오늘 어땠어? 나 잘했어? 노래 잘 들었어? 사실 그 아까 부른 노래 자기 생각하면서 부른거야 <웃음> 아이 부끄러워라 <웃음> 근데 자기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온거 아니야? 자기가 예쁘게 하고 와가지고 다른 남자들이 다 쳐다본 거 같아 기분 나빠 앞으로 적당히 예쁘게 하고 다녀야 돼 알았지? 아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앵콜 소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디 안 나오나? 앵콜 소리 안 나오나요?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앵콜을 원하면 다시 자기 만나러 무대 위로 올라갈 거야 오늘 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안녕